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설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설날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바로 오늘은 캡컷으로 노래방 자막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직접 만드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캡컷에서는 노래방 자막을 저절로 입혀주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실행해보도록 하시죠. 고고! 자 그럼 캡컷을 실행을 했고 편집할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카편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운드 추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해서 음악을 들어보고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까치까치 설라는 이 부분에서 노래가 멈췄죠? 그러면은 클릭을 하고 분할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 어저께 고요 또 여기서 다시 노래가 또 멈췄죠? 또 다시 분할 클릭 분할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소절도 우리 우리 설날이 부분에서도 멈추고 다시 분할 분할 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전부 다사등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은이 상태에서 노래에 맞게 텍스트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텍스트를 클릭을 해 줍니다. 텍스트 클릭해서 텍스트 추가하고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 맞게끔 노래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립 길이를 맞춰줍니다. 쭉 눌려서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효과를 적용해보겠습니다. 스타일 들어가셔서요. 스타일 클릭 그런 다음에 제가 해보니까 여기 검은색 글씨에 흰색 바탕 요 글씨체가 가장 이쁘게잘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정색을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 그런 다음에 제 영상에서 사용된 폰트는 귀용체를 샀습니다 노래방 자막은 뭔가 좀 동글동글하고 귀여운게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 폰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고요. 맞춰서 자막 클립도 4등분을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자막 클립을 분할을 했고 각 분할의 가사에 맞게끔 노래도 수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다 보여주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90%는 다온 겁니다. 그러면 각 텍스트마다 효과를 입힐 건데요. 텍스트를 클릭을 하고 스타일을 들어가줍니다. 스타일 클릭 그런 다음에 애니메이션 클릭을 해줍니다. 애니메이션 클릭을 하면 쭉 보시면 여기 노래방 표시 보이시죠? 노래방 오를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 그러면 이렇게 입혀지는 거 보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요 부분 가지고 이렇게 속도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네 군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타일 들어가셔서 애니메이션 노래방 속도 조절 이렇게 하고 애니메이션 노래방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끝난 겁니다 전체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자 이렇게 영상이 가사랑 색깔이 다 맞춰졌죠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짧게 말씀드리면 텍스트를 클릭을 해서 스타일을 들어가시면 애니메이션에서 색깔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히는 색깔도 바꾸실 수 있고 기존 자막 색깔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표현이나 폰트 색깔 같은 걸로 예쁘게 꾸미시면 됩니다. 이상 캡컷으로 노래방 자막 만들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방 자막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아주 쉽죠? 기존에 있는 템플릿을 멘트에 맞춰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 다른 노래들도 마찬가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